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음식 성애과 전문의 김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세포 노화의 키를 쥐고 있는 세 가지 미네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 미네랄은 소움 이라고 하는 나트륨 그리고 포타슘 이라고 하는 칼륨 그리고 염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 미네랄이 어떻게 세포를 젊게 유지하고 노화를 막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나트륨 입니다 보통 우리가 의학 용어로는 소듐 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나트륨은 바닷물에서는 염소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트륨 이란 것은 성질이 딱딱합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된 암염 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그 소금 자체도 딱딱하죠 이게 바다에 있는 암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성질이 단단한 은백색을 띈 금속 계열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자연계에서는 금속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암염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나트륨 형식으로 되어 있는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염화나트륨으로 소금이 되겠습니다. 소금에는 천일염, 그리고 정제염, 주염 등이 있죠. 우리나라 바다에서 나온 소금을 증발시켜서 만든 것이 천일염이고 정제염은 전기분해를 화학적으로 만든 화학적 소금이 되겠고 아시다시피 대나무에 이 천일염을 구워서 만든 것을 주염이라고 합니다 이 나트륨은 신경세포에서 신경의 전기신호에 시작을 알리는 미네랄입니다 액션 포텐셜이라는 전기의 차이를 만들어서 신경의 신호를 처음 시작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천일염은 바닷물에서 얻었으니까 마그네슘, 칼슘 등 여러 미네랄이 많고 정제염은 화학적 소음이기 때문에 Na와 Cl, 나트륨과 염소 밖에 없는 것이죠 보통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짠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 라고 합니다 그것이 틀린 말도 아니고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닌데요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혈압 자체는 감각의 과 사용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굴이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얼굴을 감각을 많이 쓰기 위해서 피를 많이 올려 주게 되죠 그때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단성분 당을 보충해서 달달한 음식을 먹게 되어서 포도당을 계속 쓰려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짠 성분, 짠 음식을 먹어서 나트륨이 물을 끌어들이는 삼투압 성질이 있으니까 혈관이 좀더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4차선으로 달리던 혈관이 6차선, 8차선으로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감각이 혈액량을 훨씬 더 많이 쓰도록 결국 달달한 음식과 짠 음식이 합쳐진 단짠 음식이 얼굴의 감각을 오랫동안 많이 쓰는데 유용하다. 그래서 뭔가 휴대폰을 많이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계속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이런 사용량이 많아지면 단짠 음식이 당기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단짠 음식이 천연 미네랄이 들어있는 천일염이 아니라 값이 싼 정제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미네랄 균형 깨지기 쉽고 단순히 혈액량만 늘려서 혈관만 늘리는 역할만 하다 보니까 혈관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이죠 게다가 당분으로 혈액이 뻑뻑해질 수 있고 기름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혈액이 좀더 늘어나고 탁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고혈압의 어떤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가 칼륨이라고 부르는 포타슘은 매우 부드러운 금속입니다. 쉽게 칼로 잘릴만한 부드러운 금속인데 자연에 서는 이온염으로 존재하고 칼륨이 칼리움, 칼릭 아랍으로 알칼리 그리고 식물을 태우고 남은 숯 성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식물을 태우고 나서 회가루 숯가루가 칼륨 성분이다. 그래서 이 칼륨은 과일이나 야채의 성분이 많다고 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칼륨은 우리 몸에서 0.2% 정도 존재하고 60kg 되는 성인이라면 약 120g 존재할 수 있겠죠. 나트륨이 신경세포에서 신경의 전이차를 일으켜서 전기신호를 시작하게 만든다면 그 전기신호를 신경세포막을 통해서 전달하는 역할이 칼륨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나트륨은 성질이 딱딱합니다 그래서 세포 외에 많고 칼륨은 부드럽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포 내에 많습니다. 그래서 겉바속쪽 같은 그런 세포로 구성이 되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신경신호가 발생이 돼야 되고 이 신경신호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딱딱한 나트륨이 세포 내로 들어오게 되고 부드러운 칼륨이 세포 내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경세포망을 통해서 칼륨이 다른 쪽 세포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계속 움직이게 되면 딱딱하게 되는 이유가 나트륨이 세포 내로 들어와서 딱딱해지고 쉬고 있을 때는 근육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때는 나트륨이 빠져나가고 칼륨으로 채워지죠 그러면 부드러운 칼륨이 채워지니까 부드러워진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몸을 계속 많이 써서 계속 흥분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결국 나트륨은 많이 들어오고 칼륨이 세포 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칼륨이 부족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야외에서 논다든지 힘을 많이 쓴다면 은 세포 내 칼륨이 부족해진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농사 일을 하고 나서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수박으로 칼륨을 채우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칼륨을 보충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염소 얘기를 해볼까요? 염소는 바닷물에 제일 많이 존재하는 를 이온인데요 물에서는 클로라이드라는 염소 이온으로 존재하고 공기 중에서는 클로라인이라는 염소 가스로 존재하게 되죠 이 염소는 세포의 엄마 같은 역할을 해서 세포를 산 염기를 균형을 맞춰서 세포를 보호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세포 볼륨을 조절해서 세포를 조절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포 있는 단백질을 계속 녹여서 씻어내서 세포 안을 청소를 해주는 정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소 소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돗물이나 수영장에 염소로 소독을 하면 정화가 된다 결국 세포 안에 염소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깥에서도 염소를 화학적으로 만들어서 소독하는 소독제로 쓰는 이 것이죠. 결국 세포의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염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 입장에서 보면 신경세포가 움직일 때 딱딱한 나트륨이 들어오고 부드러운 칼륨이 나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것이 다시 NAK 펌프, 소듐 포타슘 펌프를 통해서 다시 원래 위치로 부드러운 칼륨이 들어오고 딱딱한 나트륨이 다시 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산물이 쌓이게 되죠. 그것을 클로라이드 채널, 염소 채널이 세포를 씻어 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런 염소 채널은 림프에 많습니다 그래서 림프에서 염소 채널이 많아서 림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미네랄이 부족하면 어떤 미네랄을 먹으려고 먹는 양으로 조절하려고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트륨, 칼륨, 염소는 어떻게 음식으로 조절이 될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짠 음식을 많이 먹는다 치면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레닌 안조 시스템 이 영상을 꼭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피 속에 혈청 나트륨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나트륨은 다시 콩팥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우리가 수박이라든지 이런 칼륨을 많이 먹게 되면 혈청 칼륨이 올라가게 되고 그것이 소변으로 다시 빠져나가서 몸에 있는 전해질은 NaCl 나트륨 칼륨 염소를 계속 전해질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해질을 맞추는 것은 어떤 기관이 하냐면 콩팥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짠 음식을 먹었다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너무 싱거운 음식을 먹었다고 걱정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 대부분 콩팥에서 이것을 맞춘다 대신 이런 짠 음식, 특히 정제염 있는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미네랄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결국 콩팥에 부담을 자꾸 주게 되고 그럼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해질 균형이 나중에는 깨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콩팥 자체가 건강하면 어떤 짠 음식이라든지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해결이 다 되겠지만 콩팥의 기능이 나빠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라 것이죠 그러면서 산염기 균형도 깨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트륨은 세포의 딱딱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전기신호를 만드는 우리 몸을 움직이는 시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칼륨은 우리 세포 내에 부드러운 조직으로 세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포 외와 내와 계속 움직이면서 이물질이 계속 끼기 때문에 그것을 청소해 주는 것이 염소이온이다 그래서 나트륨과 칼륨과 염소가 같이 있어야지 세포가 깨끗하게 유지를 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트륨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 노모을 너무, 너무 많이 쓰는 상황 피곤한 상황을 계속 만든다면 칼륨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세포가 노화가 되겠죠 그러면서 물을 적게 마시거나 하면 세포가 위축이 됩니다 또한 클로라이드 채널, 이런 염소 채널이 세포를 정화를 하는데 너무 찌꺼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염소 채널이 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세포가 노화가 쌓인다 그래서 이런 콩팥의 기능을 계속 유지를 하고 나트륨, 칼륨, 염소를 균형을 잘 맞추려면 결국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게 세포를 노화를 건강하게 하느냐, 나쁘게 하느냐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나트륨과 칼륨과 염소는 우리 몸의 필수 미네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수 미네랄을 음식으로 일부러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이 우리 자체 내에서 콩팥이 알아서 맞추고 있다 단 우리가 콩팥이 기능이 깨지면 이런 세포 노화가 빨리 올수 있기 때문에 콩팥의 기능을 위해서 채식 위주로 많이 하신 것이 좋으시고 염소 채널의 림프 건강을 위해서 가공탄수화물을 적게 드시는 것이 결국 세포노화를 막고 나트륨칼륨움 염소의 기능을 좀더 오래 쓸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